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어, 전업투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9.11 테러와 어, 폭락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는 500배 대박이 터진 날 이었죠 자 그때의 차트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 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11 테러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9.11 테러는 2001년도 9월 11일날 에, 미국에서 테러가 항공기로 어, 테러를 일으킨 날이죠. 빈 라벤, 그죠? 빈 라벤인지. 느닷없이 그 폭격을 당한 그런 날입니다. 그때가 아, 우리 증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살펴보았는데, 자 보세요. 이 날이죠. 9.11 테러. 화요일 날. 그죠? 우리 증시는 9.11 테러니까 먼저 화요일 날인데, 2001년도 9월 11일 화요일 우리 증시는 은봉이 발생이 됐던 날입니다. 은봉.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들은 그 어떤 징조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봉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MACD는 벌써 매도 신호가 발생된 상태였고 한번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삼, 사. 5일 정도 그죠. 반동했다가 아, 9 1 1 테러 나기 전에 이렇게 음봉을 발생해서 미리 정보가 흘러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때 게이 거의 최저점 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네, 그남나우리증신에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종가가 상으로 네, 58.59 가 되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를 말한 거죠 어, 현물 코스피 200 지수 58.59 58, 58 그죠? 58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58자 그전은 얼마였죠? 66입니다 66에서 58이니까 어. 아자 계산이 어찌 됩니까? 66에서 58로 내려갔어요. 8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얼마냐면, 66이니까, 그죠? 예, 12%입니다. 12%. 지금 뭐 1.6%만 올라도, 그죠? 이렇게 뭐 히떡히떡 하는데, 12%가 내렸습니다. 12%가 하루 만에, 12%. 12%가 내리니까, 500배가 터진 날이죠. 근데 이날이 이제 수요일이 되요 수요일이 되는 거죠. 아, 목요일 날이 만기가 되면서 이게 뭐 500배 되던 게뭐 깡통으로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개인들은 주식을 다 팔았죠. 기관들은 이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이게. 파치였죠. 기관들은 매수를 한 겁니다. 폭락한 그 주식을 싸게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저점을 붕, 요, 저가 지금 저점인데, 그죠? 이 저점을 붕괴시킨 상태에서 이게 시가가 형성되면서 더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이 목요일날은 올라쳤죠, 그죠? 올라쳐가지고, 어, 푸시 완전 개박살나 버리는 거죠. 그럼 주식이 그 다음날 좀 하락을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칩니다. 10월 달부터는. 껑충 뛰어버리죠. 9월 말까지는 행보를 하다가 10월 1일 날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 어그 앞에 고점을 다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폭등. 그죠? 이것들은 기관들이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매도한 사람만 손을 본 거죠. 그죠? 다시 주식은 원위치 돌아갑니다. 상승으로 가고.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뭐 내릴 듯 하지만 결국은 뭐 계속 상승을 해버리죠. 음봉이몇 개는 발생돼요. 그죠? 하지만 그음봉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친단 말이죠. 오일선 따라 올라갑니다. 오일선 따라. 음. 그 다음에 오일선 밑으로 빠지더라도 결국은 또 오일선을 탈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때의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올라쳐버리죠. 이 올라칠 때는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하죠. 올라갈 때. 장때 양봉이 생기면서 끝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이 매도 세력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완전 오버스틱이 나오죠. 오버스팅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쳐버리면서도 매수세를 일단 한방 지겼다가 또 올라가집니다 그죠 다시 이 매도 세력을 또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고점에서의 음봉은 예, 하락추세의 예, 신호탄 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하락추세의 신호탄 크게 한방 했다가 다시 또 재차 어, 헤드 앤 숄드 형태를 띄고 있죠. 어, 헤드 앤 숄드. 네, 이렇게 해서, 어, 여기가, 그러니까 세바, 어, 쌍봉에 한 바닥 더 올리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 시점인자, MACD 이 매도 신호가 발생됐던 시절입니다. 자, 9.11 테러의 모습이, 네. 하락 방향에서 약간 행보를 했다가 다시 그 하락 추세가 결정타를 때리고 예, 매도세를, 매수세를 완전 죽이고 그 매수세를 죽이고 다시 이 매도세력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올라차 버립니다 음.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죠 네. 올라갔다 또 이렇게 지난 세월입니다 2002년도가 되겠죠 월드컵 열리던 2002년도, 아, 우리 증시는 축구 4강 신화를 달성하는 그런 해입니다. 1월달, 2월달까지. 아,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칩니다. 3월달. 자, 월드컵이 열리는 그런 해죠. 2002년도, 그죠? 자, 8월까지, 8월 까지또 올라갑니다. 4월. 또 4월장에 사월 또 한번 박살내 주고 그죠. 3월장에 올려 가지고 4월장에 한번 발상 행보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락시키는 그런 장이었고 5월장은 행보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 이, 이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6월 예. 5월짜리 행보했다가 6월짜리 한번쿵 집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풋에서 한탕해 먹고 다시 또 콜로 한탕해 먹는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취하고 있죠. 자, 큰 추세가 계속 되는 것과 크게 드물죠. 뭐 해봐야 뭐 4, 5일. 이렇게 하다 다시 또 역방향으로 가버리고.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 음봉이 나타나더라도 중간에 양봉이 떠 버리고 이렇게 내려가죠 올라갈 때는 뭐 양봉에다가 이 음봉이 좀몇 개씩 발생합니다. 자, 9월 장. 9월 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현란한 장이 펼쳐지고 자, 10월 장 초반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재 반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2년도의 흐름이, 그죠? 5월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주저앉기 시작했었죠. 그 뒤로는 거의 하락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갔는데, 자, 보시죠. 다시 9.11 테러로 다시 돌아가 보죠. 9.11 테러의 대박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자, 2001년도 9월 11일입니다. 자,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입니다. 자이큰 추세는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국면에서 있었고 10월, 9월의 초반 흐름이었죠. 이 흐름이 하락을 오면서 잠시 반등했다가 음봉이 발생되었을 때전저점을 붕괴하면서 추락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횡보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대박 조건은 이렇게 진행을 되는 거죠. 그죠? 하락 추세에서 반등했다가 예, 대박이 나오는 그런 형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자, 큰 흐름은 하락이 되어 오고 있죠. 하락이 되어 오다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올열되면, 어, 폭락을 예, 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는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4월장이 끝나고 5월장이 시작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폭락을 해 가지고 또그 바닥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또뭐 급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러가지 이 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음, 지금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음, 계속 이 121선 월봉상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예, 여기서도 2019년도에서도 121선을 지지하면서 지켰고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그 그걸 다시 예, 탈환하면서 올라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락추세에서 오는 상황이었고 하락추세에서 행보했던 기간이 길었어요, 지금. 3개월 동안 행보를 해왔고. 그러면, 자, 그때, 어, 이런 모습도, 오, 매도 신호였는데, 그죠? 네. 121선까지 갔단 말이죠. 자, 이 매도 신호에서, 121선이 이 선인데, 1차적으로 이제 61선에 부딪히겠죠. 시 60, 61선이 현재 322입니다. 322, 여기. 322. 여기까지는 일단 부딪힐 것 같죠. 일단은, 어, 오버슈팅이 나와야 돼요. 그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오버, 하락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이걸 올라치면서 이 상승 신호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락의 m a c d 지표는, 예, 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언젠가는 오버슈팅이 나온다. 언젠가는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다. 자이 매도 신호가 오버시팅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죠? 행보를 했기 때문에 하락으로 오버시팅이 한번 나와야 돼요. 오버시팅 하락으로 나온 이후에 매수세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일단은 하락적으로 오버시팅이 나오면서 이 매도 세력이 수익을 취하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온단 말이죠. 그게 61선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61선이. 거대 세력은 이런 지점을 목표로 삼고 추락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도 이걸 보면서 저까지는 아마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를 하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장을 바라봐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오분봉 차트 단타로 봐서는 이큰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올라왔던 이, 이, 자, 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년이죠? 하나, 둘, 셋. 1년 3개월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락도 그와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적어도 열두 시, 개월. 일 년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면, 매도했던 세력이 이익을 실현하는, 까지는 간단 말이죠. 예, 네, 기간이. 그래서 5월, 6월에는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흐름도 나스닥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갔습니다. 전자점이 붕괴되었죠. 13,000%가 포인트 붕괴되면서 12,852로 추락을 했습니다. 저번 4월 29일자로 마이너스 4.48까지 역대 최고로 많이 하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도 급등하고 예 네, 금리도 급등하고 뭐 이런 악재가 계속 연일 터지고 있고 러시아도 뭐 핵무기 사용까지 응급하면서 삼차 대전 뭐 중국까지 또 견제에 들어가고 하는데 또 북한도 또뭐핵 선제 타격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게 지금 이 우리는 약속을 구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어, 양 최강대국들이 지금 이판 사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락이 짝이 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음, 자 주식 시장은 상승하는 국민이 있으면 하락하는 국민이다. 있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다. 하라고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장을 바라보다가 오버시팅이 나왔을 때 다시 상승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시장과 파생시장 지난날의 대박이 터졌던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일봉 상으로 MACD는 매도 신호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행보장이 진행되다가 전저점이 붕괴되는 순간 대박이 나왔다는 점. 그러면 전저점이 지금 343.76입니다. 이것이 이제 붕괴되는 순간 이제 오버슈팅이 하락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미국 시장은 벌써 전저점이 붕괴되었어요. 우리도 전저점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금열장은 금융투자와,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그렇죠? 올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미리 1차적으로 지금 다 팔았어요. 팔면은, 그 다음에, 장을 이끄는 세력은 연기금에서, 그 다음 금융투자, 투자신타, 이렇게 기관이 상승을 주도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떠났기 때문에, 매도세력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해도 급등을 하는 거예요. 급등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이 급등을 선물로 일단 수익을 땡기죠. 수익 선물 단타로, 그죠? 그 다음에 이 거품이 사라집니다.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 1165억을 매수해가지고 장이 이끌었는데 이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사그라든단 말이죠. 사그라들면서이 전저점이 붕괴가 됩니다. 343.05. 붕괴되면서 추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들이 매도하는 순간, 이제 폭발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폭락을 하게 되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순간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에서는 유유히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쓸어 담겠죠. 바닥에서는 지금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6,800억, 7,000억.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 세계 정세를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단지 그 외국 정세를 주식시장에 이용하는 거죠, 뉴스로 도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미리 이렇게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지금. 한 큐에 그냥 보내버릴 수 있어요. 향보를 하면서 잔뜩 주식을 팔아 왔고. 이게 이제 응축된 힘이 모아지면서 추세 하락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때는 뭐 조금만 팔아도 뭐 폭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계속 행보장에서 이렇게 팔아 치우고 있던 모습이었고 모든 정보 뭐 북한정보 러시아 정보다입수한 상태에서 하방으로 지금 구축을 해 놓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 자, 한차볼수 없는 상황인데 뭐큰 흐름으로 보고 어, 주식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월봉 차트를 보고 예, 일단은 120일 선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큰 흐름으로 보시고 예,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가 어, 하락으로,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말이죠. 내려갈, 지금은 뭐 내려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그죠? 이게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갔다가, 반동했다가, 내려갔다가, 반동했다가, 내려갔다가, 반동. 이 내려가는 모습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행보장이면서 환장하는 장이죠. 예, 이런때는 옵션으로 수익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추세가 딱 정해졌을 때 전저점이 붕괴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추세가 이제 진행되면서 계속 추락을 합니다. 오일선을 따고 추락합니다. 이런 하락추세장 예. 이런 하락추세장이 분명히 올 것이다 를 예측하고 이 장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버를 해야 되죠. 소액이라도 오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바닥에서 어떤 현상 이 일어납니까?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올 때의 흐름을 보면 예, 풋 매수를 풋 매도를 합니다. 풋 매도를 풋 매도를 하면서 예, 이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풋옵션 가격이 폭등을 한단 말이죠. 폭등을 하면서 풋을 매도를 해버려요, 그렇죠? 양매도를, 양매도를 하든가, 콜매도, 풋매도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풋매도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 바닥에서는. 자그 지점이 바닥이라고 보고 그때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 점까지는 분할 청산으로 나가야 되겠고, 자이 추세장을 노리고 노려서. 성공하고 이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험나는이 이 파생에서 제가 겪었던 이 수많은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다 담았습니다 네이버 카페 보면 신기한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모의 투자를 하면서 이 폭등하면서 이걸 수익을 내는 모습을 모의투자를 통해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1억으로 출발했던 게뭐 3억까지 갔고 이거는 또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매매일지가 있죠. 매매일지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2021년 1월 29일자 이날 모의투자내역을 동영상으로 남겨놨고 2021년 1월달이죠 그죠 1년전 모습인데 자 이때는 상승장 이었습니다 상승장 이었고 이건 이거 폭락할 때는또 어, 이거는 풋에서 폭락이 난 거고 큰 흐름은 상승장 이었습니다 웃에서 대박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는 2020년 10월 21일 날 출발했던 거죠. 자, 1월 29일입니다. 2021년 1월 29일. 이것도 다 오버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나다가 손실나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수익 났다가 이렇게 손실이 뭐 반타작 뭐절반으로되잖아요 반타작이 됐다가 이게 또 올라칩니다. 고점으로 그 이때 이것도 오, 2020년 10월 21일 날 1억으로 출발했던 것이 110억이 됐습니다. 계좌 평가가 110억, 예. 1억이 110억, 며칠 만에, 7 0일만에 100, 100배가 터진 거죠. 지금 100배가 터졌다. 자, 오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종목으로 오버한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손실 날 때도 있고 그 손실 난걸 갖다가 회복을 하고 예, 올라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추전 자산이 113억. 주문 가는 금액은 이제 26억이 있는 상태고. 자 이게. 예. 자, 일일 모의 투자를 통해서 어, 증명을 한 겁니다. 수익이 터질 때, 대박이 터질 때는 아, 이런 모습에서 에, 오버를 했을 때, 에, 대박이 터진다는 사실을 증명을 한 거죠. 추세장이었을 때. 자, 이때가 이렇게 붓에서 대박이 난 거죠, 이제. 자, 이 추세, 상승 추세장은 쭉 오버한 거고, 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콜갔다포트 갔다가 아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방으로 질러 가지고 수익을 땡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프가 자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추세장일 때는 꼭 예, 오버를 해서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우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양매도를 했을 때는 변곡이 일어나다는 사실. 하락 추세로 왔다가, 어, 양매도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 하락 추세가 꺾이면서 상승으로 돌았어요. 양매도 했을 때. 고점에서도 매한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쌍봉이 만들면서 하락, 큰 하락이 났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추세도 하락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양매도를 해버리면 여기서 또 올라가 버립니다. 1월 21일이었죠. 그죠? 1월 20, 1월 29일. 2001년도 작년. 1월 2 9일날한번 볼까요? 1월 2 9일날 작년 1월 2 9일날 자, 보세요. 2021년. 1월 29일. 옛날입니다. 그죠? 자, 양미도 하니까 그다, 그 다음 2월 1일자로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 양매도를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한탕을 해먹었다는 뜻이죠. 푸에서 한탕을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양매도하면서 이 확대된 거, 고평가된 옵션을 양매도해가지고 쓸어 담아가는 거죠. 이렇게 지능적으로 합니다. 이 폭락했을 때 말이죠. 이때 양장대 은봉에서 털고 나와야 된다 말이죠. 더 하락하지 를 않아요.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했을 때는, 이 폭락을 하는데 말이죠. 풋을 매도를 한단 말이죠. 이날을. 그 그러니까 다음날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때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주식을 어? 1월 29일 날. 자, 이 모습 지금 대박이 났을 때의 조건과 그이후의 변화의 모습을 지금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내가 더 욕심을 부를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 장, 장, 장때언봉에서 내가 털고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사람 심리가. 그죠? 자, 그걸 이 대박이 터졌을 때의 모습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1월 29일 날. 그죠? 1월 29일 날. 자, 1월 29일 날이죠. 이 종목은 여러 가지를 중간에 이제 다 팔고 막, 656%, 700%, 예. 이게 1.77 뭐 샀던 게 14.5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한개 양만 남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지금 보려고 이렇게 한개 양만 넘겨놓은 거죠. 자, 이 모습. 이게 2 0배까지 터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 콜이 내려왔어, 이렇지. 그죠? 추세장에 있을 때, 옵션에서 엄청난 대박이 터진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모의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동영상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이걸 기록으로 남겨놨단 말이죠. 그럼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다음에서 보기. 있대요. 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받고신분들 방여러안녕합니다 오늘은 5월 19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9년 1월 29일 이제 오후 5시 29분인데 오늘 대평합전을 열습니다공옵션에서 목적을 불러봤습니다 미리러이트는 거죠. 게 전과가 일거서 일정 거미, 일정 거미, 거미, 일정 거미, 거미, 일정 거는 거미, 이정 거미, 일1 0미 일정 거정거5일가되었 일정 아, 예. 이렇게 해서 5.5배 터진 그런 날을 동영상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 예. 간접 경험을 할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뭐 해원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해운은 뭐 저렴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성공할 때이 정도는 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동영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주식시장, 파생시장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때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일 테러 폭락장의 모습, 전후 모습을 보았고 500배가 대박이 터지면서 대박이 터져도 그 다음날 또 만기까지 가면 이게 제로되버립니다. 예, 그,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 옵션이니까 어,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대폭락장의 전자증상은 이미 외국인들은 예, 그때 벌써 그죠? 어, 은봉을 그랬습니다. 일봉상 은봉을 말, 말 했었고, 그 정보가 이미 접수가 된 거죠. 폭락했을 때 이제 그 물량을 또 받아 쳐 가지고 올려 치면서 또 상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 되고 차트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옛날 자료를 계속 봐야 됩니다 수시로 저도 뭐 매체 계속 봅니다 뭐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몇대도 했는지 몇번 봤는지를 보면서 또 저도 새로운 마음을 갖는, 갖는 겁니다. 이 말로 하는 거하고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동영상도 꾸준히 보면서 대박이 터질을때 그때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또 어떻게 외국인들은 취해왔는지를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박이 탄생된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어, 하락장에서 어,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콜과 풋다 양쪽 다 열어 놓고 어, 성공해서 이 시장을 떠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